원, 투, 카퓨 네. 안녕하세요, 연하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 왔습니다. 우리 엔진분들은 설날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팬미팅을 무사히 마쳤으니까 연습도 하고 각자의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취하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엔진 러들도 맛있는 음식 잔뜩 드시면서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날에도 저희 연하이 노래 들으면서 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괜찮은데요? 2021년에도 NRF뿐과 함께 좋은 척 많이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더 노력해서 엔진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공간 조심하시고 2 0 2 1년에 새롭게 생긴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엔진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